거기서 뭐 하시나요? 하이이님아저 하이. 어, 밤에 야 미션 했어요 그래요? 싸보? 이크님 오리 아니죠? 저아니죠저희예요별림 아, 뭔데요? 진짜요? 지금 뭐예요? 깜부 깜부 깜부 깜부? 아죠저 아. 제가 만약에 오리였으면 달림이 있어 죠? 어 아, 그러면 찐가 연락했죠저달한테 <웃음> <웃음> 말해줄게 개소리 고돼요아하 <웃음> 가서 말해봤대요 아오케이저 이쪽, 이쪽, 이쪽, <웃음> 아니, 자꾸, 아니, 사람 아니야? <웃음> 아니냐고.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요 이쪽, 이쪽, 미션 이쪽, 이좀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 전문업자고 봐. 에이 아니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도쪽 아니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이쪽 이쪽 이쪽 아니 도도인데아이이 재밌는 거게 재밌는 거게 재밌는 거게이 사람 도도인데 재밌는 거게 재밌는 거게 재밌는 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재밌는 거게 재밌는 거어다 이쪽 이쪽 별 이쪽 신났어 신났어 신났다 여다 여기 여기 여기 시청어는데 있어? 아, 실희 씨, 이가아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